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음, 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 밀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성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이 경쟁력을 제가 가질 수가 없고, 이 아이템이나 유통, 뭐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별다른 아이디어 없이 굳은 가구만으로 시작한 사업은 대부분 비슷한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창업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는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경쟁사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만들어진 아이템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리고 사업 경험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버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도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이런 시장 파괴자의 등장으로 많은 곳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환경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이들은 차량도 운전기사도 없이 사업을 할수 있었는지 또는 이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의 의유와 검증을 위한 사전활동 그리고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업기업으로서 사업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손도기업이나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창업 기업들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는 우버의 예처럼 다이나믹하게 급변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경쟁 구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닥쳐올 위협과 기회를 인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분석에서는 미비한 상황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을 하고 시장과 경쟁사를 분석함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는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주어진 산업에서 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점유하기 위한 포지션에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일련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산업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아이템이 확정되고 시장에서 경쟁 기업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보유 자원이나 보유할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경쟁 우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역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환경 분석과 기업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적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파이브 포스 모델, 밸류 체인 분석, 스왑 분석 등이 있습니다. 산업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파이브 포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들은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힘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힘을 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경쟁 세력을 볼수 있는데요. 첫째, 기존 산업 내 경쟁 정도 둘째, 구매자의 협상력 그리고 셋째, 공급자의 협상력 그리고 네번째는 신규 시장 진입자의 위협 마지막으로 대체저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파이브포스 모델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은 진입하는 산업 내의 경쟁 강도와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매력이란 전반적인 사업의 수익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이나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해서 매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로봇 시장의 파이브 포스 모델 분석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쟁 강도를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사업적 통찰력을 얻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사 경쟁력 분석을 위한 밸류체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나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고 각 기능들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분석하는 전략적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가치사슬을 통해서 나의 역량 또는 경쟁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자사의 경쟁력 또는 경쟁자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위한 마지막 방법론으로 수업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분석은 창업기업이나 경쟁기업들의 사업상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 환경의 기회와 위협적인 요인들을 규정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강점과 약점은 자사의 상태를 분석한 것이고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 또는 산업의 상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각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시에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에 대한 방향성도 반드시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인구의 증대라고 하는 문구에서 이슈는 고령화 인구이고요. 방향성은 증대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직원이 좀 획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특허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특허를 신청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어, 뭐, 사실, 유통업에 종사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들은 원래 전기전자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로 계약서에 사실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모든 기업들이, IT 기업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이 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네. 어, 발명한 특허의 회사 소유권은, 어, 모두, 회사로 귀속이 된다라고 돼 있고 이제 발명자는 그 직원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아직 특허 출원 전이고 아직 특허 작성의 전이라고 하면은 네. 발명자를 그 친구로 넣어주고 모든 어 특허 절차나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음. 그 회사 특허로 귀속시키는 게어 맞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잘 회의회 회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직원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특히 BM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큰 효력은 없어요. 이렇게 음. 피하든 저렇게 피하든 할 수는 네. 있지만, 어, 대표님 판단시, 그게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서 되게 크리티컬한, 어, 음.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게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음. 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 그렇게 쉽진 않고, 특허 또한 그렇게 빨리 등록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선 우선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미니멈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 부분이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브 포스를 통해서 산업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고 밸류 체인 방법을 통해서 자사나 경쟁사의 경쟁적 우위 요소를 도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업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인 고객, 고객 제공 가치, 수익 모델, 기업 역량 등의 내용을 조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 비해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더 많은 구성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가치, 핵심활동, 핵심역량, 파트너연계, 목표고객, 고객관계, 유통채널,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 여러 요소들을 조사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작성 도구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진행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우선적으로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진입할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 경쟁 강도와 자사의 경쟁력, 사업의 방향성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 경쟁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왜 필요한가요? 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분석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을 하고 아이템이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선도기업이나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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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산업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브 포스 모델 분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경쟁력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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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심도 있게 고객 가치, 핵심 활동, 핵심 역량, 파트너 연계, 목표 고객, 고객 관계, 유통 채널 등을 합하고 비용과 수익 등의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게 되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